아 너무 후회된다 네, 네, 네. 600일 거 남자는 이런 거안 먹었어 진짜 안 먹으니까 왜그러 그래,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여보 괴롭히는 게 사실 재밌어 어. 1인 2억으로 먹으면 되니까 <웃음> 자기아 이러고 <웃음> 옮겨서 받아 먹고 하면 되잖아 김의 길 저기 장 보러 왔다가 그냥 배고프가지고 여기 맞은 편에 있는 국빈관이라는 데인데,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써 있는데, 벽에 메뉴에그 특? 중화덮밥. 중화덮밥. 중화덮밥. 중화덮밥. 그때 자신 있는 요리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그때 음, 나만 먹고, 자기는. 아, 내가, 맞아. 없어서. 내가 여보걸 뺏어 먹었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잖아 근데 오늘 오니까 그 메뉴가 없는 거야. 맞아. 그래서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2인 이상은 된다고 하셔서 중화덮밥을 시켰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메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맞아 근데 지금은 약간 시크릿 메뉴가 된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웃음> 혹시라도 안 될까 봐 엄청 깜짝 놀랐어 그거 먹으러 온 건데 뭐. 나는 근데 군만두는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아니 막, 먹으면 맛있는데 나는 여보 만나기 전에 군만두를 시켜 먹으면 됐어 반찬처럼 먹는 거지 서비스로 오는 거니까 근데 다르지 이거랑 다르긴 해 그럼 요리시켜야 나오는 거잖아 평소시켜도 주지 않나? 요즘에 안 주나? 몰라 우리가 배달을 안 먹어보니까 어. 음? 어, 그 온다 그 온다 감사합니다 아침어아 <웃음> 아, 너무 포회된다 <웃음> 못고 <빼앗는> <웃음> 근데 이 입맛이 죽 입맛이 죽어 내가 비줄까 그 끝에만 좀잡아줘내그 <목소리> 기분이 좋아 왜? 옛날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먹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먹으러 왔는데 음. 와 진짜 맛있는데 뭐야 <웃음> 뭐 그때는 배가 고파서 맛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시크릿 메뉴가 됐다니 어, 좋 아니 아 여쭤봐야겠어 그런 것 음. 뭐, 음. 메뉴에 왜안안식이냐 음. 나는 15,000원까지도 사 먹으려고 했어 15,000원까지도? 1 5 0 0 0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런 흐뭇 우수가많대니까야 이거가 15,000원짜리 사지 않나? 이거 처음이다 근데 이게 독백이어야 돼 그냥 먹지? 얼마 안 되는데 나딴 것도 먹을 건데 여기다 고추가지 먹자고? 고추가 별로 안 넣어 남자는 이런 거안 먹었잖아 저번에는 잘라서 먹는 척하고 안 먹었잖아 언제? 우리 여행 갔을 땐 지나간 일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응. 드셔, 드셔, 비밀라 그랬지 <웃음> 걸린 것 같은데? 아니야, 비밀라 그랬어 <웃음> 맛있어 후추 먹어봐요, 하얀 안 매워 <웃음> 진짜 안 매워 굉장히 어오 아, 니야 내가 이걸 지금 매콤해서 이거로도 괜찮아. 이들 아, 니 아, 이에어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나는 여보 괴롭히는 사 진짜 아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야 너무하네. 넌 배추에. 아 매워. 안 매워. 아 매워. 반대로 너무 빨개 넘어아 빨개. 나 어제 술통이야 여기 오면 쓱 물어볼까요? 응 역시 <웃음> 중화도 오면 <몰라요>. 되나요? 은밀하게2 <웃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어요 나는 마음을 깨끗해 여보 마음은 어두워 어둠, 다크, 데스 여보는 죽음의 데스 전설의 대전 비움의 가와이 아메뉴를좀찍 근데 메뉴에는 그게 없어 다 필요 아다 필요 없대니까 아니 딴 것도 맛있겠지 근데 중간업밥이 제일 맛있다고 이런 거볼 어, 필요 없고 중화덮밥 어, 중화덮밥 그리고 2인 이상 혼자 오면 못 먹어 아, 혼자서 둘이 먹으면 되잖 아저씨 아 비켜요 촬영 중이에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뭐 유튜버예요? <웃음> 아 비켜요 아저씨 때문에 초점 계속 나가잖아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유튜버예요? 아 MBC요 SBS요 JTBC? 아저씨? 예? 아, 촬영하는 데 유튜브예요? 아저씨 여기 순세요 김기란이? <웃음> 김기란이 가면 벗은 건가? 가요 <웃음> 아 저리 좀가자 여러분 이렇게 또희메길이 어, 아는 맛집도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고요 어, 사실 뭐 여기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우연찮게 와가지고 먹어본 중화덮밥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왔는데 역시나 어, 굉장히 맛있었고요 성산 오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어, 중화덮밥 꼭 한번 맛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인부터 주문이 된다고 하네요 혼자 서 먹고 싶으면 그냥 두개 드세요 두루스로 달라 그래서 이쪽 자리에서 한 그릇 먹고 반대편 자리에서 한 그릇 먹으면 잖아 <웃음> 1인 2억으로 먹으면 되니까 <웃음> 자기아 이러고 <웃음> 옮겨서 받아 먹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가면 됩니다 고성 5조69 <웃음> 어제 하체 너무 해가지고 다리 아파가지고 <웃음> 엉덩이 찢어질 것했대요